정답! 내 여친의 과거 얘기! 아,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어. 유진이 옛날에 노래공 갔었을 때그 넘어졌던 얘기 알아요? 어. 아 그거 완전 귀여웠는데? 이런 모습. 아 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 아 그럼 지금도 여기 옆에 오세요! 지금도 옆에 오세요! 아 지금 자리 바꿔드릴까요? 예? 네. 자, 내 여자의 남사친이 거슬리는 순간입니다. 정호 씨,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거슬리는 적이 있었나요? 저는 거슬리는 순간이라고 상상을 하면 있는 것들은 있죠. 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거나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안 돼요. 약간 좀 개방적인 데고 보는 눈이 좀 많은. 저는 근데 여자친구를 너무 믿어서 둘이 만난 다면 그냥 보내줬었어요. 나도 다 보내줬어. 그럼 바로 해볼까요? 그래, 한번 맞춰보죠. 너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나보다 아... 남사친이 더 돈이 많을 때 나보다 남사친이 혓바닥이 길 때? 나보다 남사친이 더 잘생겼을 때 나보다 남사친이랑 더 연락을 많이 할때 나보다 남사친이 키스.. 아 키스를 더 잘할 때는 안 되지 키스를 어떻게 알아? 해본 거야? 그쵸. 아 그거 아니지, 와, 아, 편... 아, 그거 아니지. 나보다 남사친이 여자친구를 더 잘할 때? 나보다 남사친이 더 꾸미고 왔을 때? 아, 나보다 남사친이랑의 추억이 더 많을 때? 나보다 키가 더클 때? 나보다 남사친이랑 더잘 어울려! 맞아? 코드가 더잘 맞아 보일 때? 아아 아,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남사친은 편하고 더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잘 맞아볼 때가 있죠. 아무래도 거리낌이 없으니까. 음. 예를 들면 음식 코드, 어제 본 애니 게임. 뭐, 옷 브랜드. 어막 뭐 신발 잘 맞네 뭐네 막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코드 맞는 게 진짜 질투가 날수 있어요. 맞아요. 코드 맞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저도 이제 이상형이 제이 완전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더잘 맞는 남자가 있다? 둘이 만나세요 하는 거지 뭐. 질투 엄청나고 막 신경쓰이고. 저는 좀 진짜 좀 많이 신경쓸 것 같아요. 약간 웃는 게 웃는 게아닌것 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가 당연히 잘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안 맞는 부분이 특히 남사친이랑 더잘 맞다 그러면 약간 진짜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막 지들끼리 하하 웃고 있고. 나는 왜 하나도 안 웃기지? 쟤네 이렇게 쟤네들끼리 웃기지. 이러면서. 한 다음 거한번맞국보죠 남사친이 땡트르릉 땡트 한국 할 때. 남사친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남사친이 알고보니 존사일 때? 아 남사친이 알고보니 전남친일 때. 어? 진짜 디진다 이거. 임유진이죠. 임유진이죠. 임유진이죠. 야. 저는 그래서 임유진이랑 아, 못사겨요 그래 남사친이 알고보니 전남친일 때 이거 있다니까. 아니 씨발 남사친이 왜 전남친이냐고. 임유진인 아 근데 저 남자친구 생기면 전 남자친구 애들이랑 연락 다 끊긴 하죠. 그건 맞죠. 근데 나 원래 남사친이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니까 내가 전남자친구만 친구로 지내는 건 그거예요. 그냥 제일 날잘 많이 알고 그래. 그런 아. 게 있는데 이해는 해.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아나 여사친이야 나 되게 친해하고 막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 허용해주고 이랬는데 인스타로 이렇게 좀 옛날 거 보다가 야! 어왜 응. 이렇게 잘생겼어 하트. 와! 쉬. 얘 무슨 사이였어? 사실 전 여자친구였어 하면 진짜 저는 그냥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이걸 언제 얘기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타이밍이 재밌겠다 근데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지? 약간 속이는 거지 이제. 전 남친인데 이제 남사친이 쩍하고 현재 남자친구는 진짜 친구인 줄 알고 하는데 얘랑 하는 지금 모든 것들이 너랑 다 했었던 것들이고 아 여자 입장에서? 재밌겠다 재밌다고? 이것도 연기야 혹시? 어 연기였으면 좋겠다 연기야 연기야 다음 <웃음> 여친! 장당답 정답! 여친 인스타에 답글 달 때? 오! 여친 인스타에 하트와 댓글 많이 달 때. 전 이것 때문에 헤어진 커플도 봤어요. 막 댓글 지우라고 막 그거 전화하다가 싸워서 헤어졌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거슬릴 것 같아 댓글을 달았어 남사친이 근데 거기에 또대댓을 뭐 여러 개를 단다든지 뭐 하트만 하트 정도만 누르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거슬릴 것 같아요 눈에 밟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촉을 유발하는 왠지 얘가 예전에 뭔가 얘가 얘한테 가얘 호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 그런. 좋아요도 솔직히 열 받잖아 막다 좋아요 눌려있으면 댓글도 달아봐 내 인스타에도 댓글막잘 안다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촉이 발생하는 거지 음... 이 새끼 뭐야. 자! 다고 넘어가시죠. 정답! 옆을 봤는데가 있어요. 정답! 무심코 옆을 봤는데 코가 정말 높을 때? 어? 와 이거, 이거 난좀 커서. 그래. 나 왜냐면 난 옆모습 이쁜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되게 눈이 많이 가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남사친 옆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을 때. 옆한 그랬어. 처음 가본 곳에서 옆을 봤는데 유진, 정훈 여기 왔다감. 약서가 보일 때. <웃음> 이 있다고. 와, 응. 와 개소름 도 약간 우리 세대, 우리 세대 감성. 셋이 카페에 갔는데 이렇게 딱 옆을 이렇게 봤는데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있다에고 그건 거슬리는 순간이 아니라 개죽음이죠 진짜. 근데 막 몰카라면서 아이 몰카야 놀랐어? 아! 이러면 너왜 이렇게 그런 거다 잘해? 뭐 어, 잘하는 거랑 대체 일부러 어색하게 연기하고 있잖아. 아 어, 그래? 어. 어. 옆을 봤는데 옆... 이건가? 이게 남자만 공감하는 건가? 화장실 볼일 봤는데 옆을 봤는데? 내거보다 상당히 있을 때 와. 왜? 그냥 거슬려요? 남자들의 그런 자존심인가요? 거슬릴 것 같긴 해요 아니 왜? 내가 그 남자친구에 거기를볼 일이 없잖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웃음>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웃음> 이런 상태인 거야 화장실에서 다 서는데 어, 다리가 세 개야 갑자기 이렇게 응? 음,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의 남사친이어서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 사 옆에 봤는데 거물 괜히 거슬립니다 아 그래요? 거슬리는 경우가 많나 봐요 저는 이제 안 거슬리죠 <웃음> 저는 별로 안, 걸리, 안 거슬리는데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거 너무 변태 아닌가? 아, 나 이거 별로 신경 안쓰는본 사실...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봤다 해도 별로 신경 안쓰일것 같은데? 나 오히려 감탄하면서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 어, 어떡해. 우와! 나 여자친구한테 말할 것 같아. 아, 대박이야! 대박이더라고.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지 마. 아무튼 대박이야. 이렇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케박해. 케박해. 그리고 사실, 이 듬직하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근데 그,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제 비교라는 얘기잖아요. 뭐 대화를 할때 나보다 아는 게더 많다거나 아니면 뭐 체격이 나보다 더 좋다거나 응. 뭐 그런 경우에서는 좀 거슬릴 것 같긴 해요. 응. 나보다 땡땡땡 좋을 때 어? 내가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나보다 패션 센스 좋을 때? <웃음> 어! 나보다 얼굴이 좋을 때! 나보다 컨디션이 좋을 때? <웃음> 나보다.. 몸이 좋을 때? <웃음> 아~~, 아 아 나보다 잘생기고 몸좋을 때아 이거 근데 알겠다. 거슬릴만 해 당연히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도 나보다 훨씬 예쁘고 막 여리여리하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면 진짜 거슬린다기보다 진짜 약간 속상할 것 같아 자존감 떨어질 수도 오, 있어요 잘...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걔 만나지마 하는 거 자체도 자존심안 완전 상하는 거 알죠? 어. 걔 잘생기고 몸 좋잖아 만나지마 이러면 은나 그냥 못생기고 몸안 좋은 생... 사람 되고 어, 맞아, 맞아. 그냥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화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하자가 있길래 안 만났지라는 생각이 어. 분명히 들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속칭 그거잖아요 작을 거야 라는 님. <웃음> 아니 저렇게 잘생겼다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 어, 어, 어, 어. 뭔가라도 안 보이는 무언가를 헐뜯고 싶은 남자의 본능적인 마음 어. 그래서 나는 거슬릴 때 오히려 친해져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도 누그러지고 음. 저는 사실 몸과 등직과 얼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안 사귀고 나랑 사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어느 정도 저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긴 한데 잘생기고 몸좋은 남사친은 무조건 적이긴 하지만 본인 자존감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니까 아... 내가 그냥 네가 우리 잘생겨봤자 여자친구 못 가졌지 아, 이런, 이런, <웃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말하는 합니다 말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결국엔 약간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음. 자 넘어갑시다 내 여친의 모모 몸물을 서스럼 없이 할 때. 정답. 내 여친의 방구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할 때. 내 여친의 신체적인 일부분에 대해 서스럼 없이 말할 때. 내 여친의 비밀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할 때. 내 여친의 칭찬을 서스럼 없이 할 때. 내 여친의 욕을 서스럼 없이 할 때. 정답. 내 여친의 어깨를 서스럼 없이 할 때. 어. 내 여친의 과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할 때. 옛날 이야기. 나는 모르는 내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남사친. 그러니까 그뭐 옛날 이야기 중에서 뭐 많은 게 있겠죠. 어. 야얘 과거에 누구 만났고 얘뭐 뭐 클럽 만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셋이 다 같이 만났는데아 근데 어. 유진이 옛날에 노래 공원 갔었을 때그 넘어졌던 얘기 알아요? 어. 아 그거 완전 귀여웠는데 뭐 이런 서아 그거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 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아 그럼 지금도 여기 옆에 오세요. 지금도 옆에 오세요. 아, 지금 자리 바꿔드릴까요? 예. 네. 그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나보다 만난 게 오래됐으면은. 었좀 킹받긴 하죠. 근데 이건 진짜 초반일 때는 좀덜 서운한 거지. 조금만 그래도 한 100일 만나고 몇 개월 만났는데 이걸 모르면 난 진짜 내 애인한테 서운해야 할것 아, 같아. 그치? 근데 모든 걸다알수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보다 더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남사친이 쓰레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남사친이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름 없이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겁나 재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 빠지길 바래요. 나랑 이 여자의 관계에서 아웃! 되게 진심이네요. 아, 다음 거 갈까요? 맞지. 지금 겪고 있는 사람 <웃음> 아닙니다. 예. 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남사친이 땡땡땡땡땡땡 자고 할 때? 자고 할 때? 남사친이 여자친구한테 자자고 할 때? 한번 하자고 <웃음> <웃음> 두번 하자고 세번거아니아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아니 자고 할 때가 저 자는 거 아니야? 아니 하필 여기서 끊어놨어. 신경만 쓰니까. <웃음> 자고 할 때가 이거 페이크예요. 남사친이 로라 자고 할 때. 남사친이 새벽에 전화하자고 할때 남사친이 디스코드 하자고 할때내 머리... 여자친구한테 술 먹자고 할때오아나 머리에 마구리가 껴가지고 아... <웃음> 술 먹자고 할때 하자고 하는 것보다 이 다음에 여친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아 그치 먹고 가도 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와. 근데 나는 먹고 라고 하는데 아 나는 안돼 둘만 먹는 거면 저는 절대 안 되고 아니 뭐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뭐 허튼 짓할 것도 아닌데 아 싫어요 술 먹자고 하는 이 남사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며, 알면은 보내줘요 아 그치 그치 그건 대전제죠 저도 누군가의 남사친으로서 누군가의 여자친구분한테 술을 마시자고 했었던 적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남자친구분한테 한번 여쭤봐 그러한 것들을 붙였죠 남자친구분만 괜찮으면 술 같이 먹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 거두절미하고 아 뭐하냐 술 마시자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아, 그... 근데 나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남사친이 여친한테 이제 술 먹자고 하면은 나술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다 약속까지 잡아놓고 그냥 약간 통보식으로 허락받는? 나 그거 진짜 싫어해 사실 자기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물어보는 거거든? 나 그치 그런 거 진짜 싫어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단체로 아, 땡땡땡땡 단체로 땡땡땡땡 할때 단체로 할 때? <웃음> 그냥 다없고 단체로 할때 저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거질려 미칠 것 같은데? 단체로 모모할 때! 자, 단체로 모모할 때 상당히 적극적이죠 하지만 페이크입니다. 디스코드 단체로 놀자고 할 때. <웃음> 정답! 남녀가 섞여 단체로 왕게임할 때? 와 이거 너무... 술게임할 때? 나 없이 단체로 친구들이랑 여행가자고 할 때? 아남사친끼리 이건 너무 신경 쓰이죠. 옛날부터 이제 다녔대. 그래서 저는 보내준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몇몇은 또다 이성친구가 또다 있는 사람이래. 그럼 그 사람은 보내준대? 보내준대. 이러면 또난 거기서 또 이제 또몇 가지 나가는 거죠. 어 어떻게 보내주지? 근데 이게 단둘이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건 맞긴 해. 하지만! 전... 아! <웃음> 전, 나, 전 남친들일 때, 댓글 많이 다는 사람일 때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거슬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차라리, 맞아요. 차라리 단둘이 가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하지만, 혹시나 혹시나 당신이랑 그러니까 3명의 남자친구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너가 막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다가 음. 술김에 유진아 잠깐 나와볼래? 유진아 나 지금 오늘 여행 오면서 느꼈어. 나는 너랑 이렇게 남자친구 사이로 남기 싫어. <웃음> 아, 그래. 제일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 고백을 할수 있으니까. 아... 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여자의 남사친이 거슬리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행동 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자친구 입장도 중요하지만 남사친 분들, 남자친구 있는 여자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음, 이거 그냥 본인이 똑바로 해야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 그 어느 정도의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친 입장에서 남친한테 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갔다 와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서 내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남사친구 하려고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진짜. 그리고 잘생기고 진짜. 몸 좋은 애들은 제발 여사친 만들지 마라 제발 부탁할게 니네 때문에 우 힘들어 본인이 그 사람한테 아무런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겪어보기 전까지 <웃음> 그래서 어, 유진제 꿈 커플이 마무리로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남사친이 거슬린다. 그럼 그 남사친과 풋살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슬리면 알아봐야죠. 그렇죠. 네, 요목조목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네 여자의 남사친이 거슬린 순간 알아보기. 네. 대성공! 요즘은 대성공 계속 준호영 줘요. 그럴까요? 되게 거슬려요. 저희, 저희 주세요, 저희 거예요. 되게 거슬려요. 거슬려요. <웃음> 되게 거슬려요. 저 이거, 호, 이거 저작권 저희 거예요. 네, 저희 거예요, 진짜. 유진이 됐고. 네, 유진이 고 <웃음> 이렇죠 지지지지지. 오, 국경상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 하. 이준호. 아, 불편해. 맞을까? 갈까? 아, 불편해. 네. 아까 먹은 햄버거 내려와? 아, 올라와? 똥으로 나올 거 같아. 똥으로 내려가는 거. 저 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똥마려거든요 아, 그 아, 상상이가 진짜 불편해. 아, 진짜 짜증나네, 주제에. 자, 마지막 거 단체로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지금 남자친구 누나 있어 응. 리플에서 MT 촬영을 간대 1이야 아, <웃음> 이게 1 디즈... 아니야? 디즈... 촬영이잖아 디즈... 촬영하러 가는 건데? 디즈... 응? 리플이 1이다 100%예요 리플이 1이었어 아, 리플은 1이지난 완전 <웃음> 우리 1 0 어, 나는 1 0 뭐, 나는 페인데 우리 10군데 나혹 언제 1 0 만들었어? 우리 1 0야나왜 우리 <웃음> 빼? 우리도 1 0야왜 빼, 나? 누나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이제 리플 가서 한다면 이거 일이니까 이럴 거야. 아니 나난 가족 여행이라고. 누난 누난 여기 일이었어? 가, 가족 여행이라고 했다고? 응 가족 여행. 그럼 너는 내 식구 아니야. 왜? 응. 같은 너너 너 아웃이야. 왜 갑자기? 여 우리 식구 아, 우리 아니 여행 가는데 여자 친구한테 가족 여행이라고 할 거라고? 응. 넌 아웃이야. <웃음> 넌 그냥 짤! 아니, 너는 이제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냥! 누가 설명을 해야지! 리플은 가족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제... 놈들이 제일 나쁜 거야! 아, 뭐, 어차피 진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리플이 이제 차영거 아니까 거짓말이야! 아, 다 얘기해준다고! 이제 한줄 설명으로 가족 여행이 다 장난치는 거고 니네 이마에 c c t v 달아놓고 보게 해! 아 그럴 수 있지! <웃음> 근데 그럼 만약에 반대로! 그럼 반대로! 반대로! 어. 남자치,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대! 근데 브이로그를 찍겠대! 응! 그것도 이제 결국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브이로그 찍으면 인정이야? 여행 갔을 때브이로그 찍을게! 니뇌 네 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어? 아니 왜? 아니 안돼? 브이로그랑 얘랑 같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남사친, 여사친이랑 여행 가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그냥 본인들이 가서 여행 영상 남기고 싶다는데 안 된다. 본인들의 여행 영상을 남기고 싶은 거랑 일이랑 뭔 상관이야. 그걸로 그 사람이 100만 유튜버면 어떡해. 하라 해! 헤어지지 뭐. <웃음> 그렇다고 니다 음. 좋습니다. 음.